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D홍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에 도전을 하는데요 MD홍의 알리직구 리뷰입니다 여러분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들 많이 구매하시나요? 유튜브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홍보하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기발한 제품 베스트 10. 5월에 많이 팔린 가전제품 베스트 7. 구매자 95%가 만족한 가성비 제품 10가지. 이런 제목들 많이 보셨죠? 네. 물론, 알리제코에 관심이 없으면 유튜브가 안 보여줄 거예요. 그 홍보채널에 소개된 링크를 클릭하면 그 채널 주인은 광고 수익을 얻게 됩니다. 유튜브 수입에 광고 수입까지 완전히 꽉 먹고 알먹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알리직구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광고하는 제품을 실물을 구경이라도 해 봤을까요? 어때요? 반반이지 않을까요? 내 생각에는 90%는 실제 제품 구경도 못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성비 좋고 쓸데없이 사고 싶어지고 유독 한국인들한테 인기가 좋은 제품들을 MD용이 직접 구매 리뷰를 하겠습니다. 협찬 따위는 없어요. 광고 아니야. 법인카드로 <웃음> 무한 쇼핑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 그 알리익스프레스 재밌어요. 보다 보면 신기한 거 많고 거기서 재밌는 제품을 봤는데 아, 아이, 사기는 좀 망설여져요. 어떤 게 올지 모르잖아. 네. 그런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. 제가 직접 구매하고 리뷰를 남겨드릴게요. 약속합니다. 첫 번째 제품 마블 나이트 시티입니다.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. 소개한 걸 보면 무한 구슬멍을 즐길 수 있다고 해 놨어요 촬영 기가 막히게 잘 했더라고 사고 싶어지게 만들어 네, 딱 사가지고 배달이 왔죠 아 이거 조립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, 시간이 안나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조립을 부탁했습니다 조립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어, 반나절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반나절이면 한 4시간? 5시간? 네. 네, 아. 걸렸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네. 제품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? 이런 거 좋아하잖아. 퀄리티는 좋았어요. 굉장히 두께도 괜찮아 보였고, 마감도 좋았었어요. 박스만 봐도 딱 느낌이 와요. 야, 네. 이거 괜찮은데, 박스도 네. 짱짱해. 네, 맞아요. 근데 집에서 조립해 가지고 온 결과물을 보니까 확대 될까요? 도대체 몇 군데만 가뜨린거예요 여기 글루건으로 처리했네? 아 부끄럽지만 한열군데는 불어뜨렸어요 다리는 붕괴되려고해아 아, 붕괴됐다 <웃음> 여기 손, 손잡이 봐봐 손잡이는 뭐야? 왜 글루건이 여기 여기 왜 있어? <웃음> 그거는 조금 웃긴인데 어. 아들이 밟았어요 그래? 네. 어, 구슬이 올라갑니다 이게 구슬이 이렇게 가면 어,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, 아불어뜨려놓으면 이어주셔야죠 아 이거 어게해요 지금 네. 그래서 이거를 돌리는데 자동인 줄 알았는데 아, 자동 <웃음> 손으로 이걸 무한 무한으로 돌리고 무한 돌리고 있다고 이걸? 네아 뒤에 조명도 켜줘야 되겠네 좀 분위기 내려면 조명은 없 촛불이라도 켜야 되겠다 아유 모르겠습니다 네. 애들 몇번 하다가 재미없다고 도망갔어요 이게 제품 참 좋아 보여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제품의 문제는 뭐죠? 힘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보통의 힘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 번 부러뜨릴 거예요 아 이거 한번 부러지면 답이 안 나오네요 예 그게 잘넣으셔다 아, 네. 예. 네. 그래도 조립은 잘 했어요 하지만 힘이 조절을 못해서 자꾸 부러뜨려요 돼요 예. 이거 완전 붕괴될 것 같아 가지고 무한 구슬멍은못 하겠네요 아 어렵습니다 네, 결론 이 제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너무 약해요. 조립하다가 열 군데가 부러졌대요. 두 번째 제품 가방이에요. 충전 케이블 가방이라고 돼 있어. 음... 한국인 평점 5.0을 받은 가방이래요. 음...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인 평점만 따로 보여주나요? 아니요. 안 보여주나? 근데 왜 5.0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지? 뭐 프로그램 쓰나? <웃음> 아마 근데 댓글을 보면은. 각 나라 국기가 있어요 음. 한국 사람 댓글은 따로 볼 수가 있고 이걸 제작한 유튜버가 모든 댓글을 다 펼쳐놓고 한국 사람 거만 씌웠나 봐 에이 설마 <웃음> 어쨌든 한국인 평균 네. 평점 5.0 근데 이게 사진은 또 그럴듯하게 찍어놨어요 음. 괜찮아 보였어 음. 근데 충전 케이블 가방이란 글자를 내가 네. 잘 읽었어야 했어 음. 왠지 알아요? 이거는 있나요? 충전 케이블 가방이거든요 아... 네. 확대 한번 할까요? 네. 이 제품의 이름은 충전 케이블 가방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? 충전 케이블을 정리해서 수납할 수 있어요 아. 근데 가방 사이즈가 애매해서 딴 거를 넣으려고 했더니 안되더라고요 여기다가는 220V 전원 케이블을 넣었고요 그러면 충전 케이블만 가지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충전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전기는 여기는 없고 사이즈가 이래요 음... 안 들어가 음... 가방이 아주 작지도 않고 음...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닐 만큼 크지도 않아요 음... 이건 제 실수예요 왜냐하면 제목이 분명 충전 케이블 가방이었어 충전 케이블만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수십 개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충전 케이블 가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? 없을 것 같은데 뭐 수업에 쓰려나?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이 네. 가방도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네.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제품 월드 판다 미니라는 미니 미디입니다 이 제품 보면 음악을 모르는 제가 보기엔 휴대용 미니 건반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나요?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어요 이걸 산 이유는 아, 사무실에 놓고 손가락 연습이나 한번 해보려고 제품이 와가지고 딱 뜯었을 때어 배터리 넣는 것도 없고 스위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usb 연결 포트가 하나 있어 아 여기로 전기를 연결하는구나 하고 딱 연결을 했죠 오, 불이 들어왔어 그럼 이제 소리가 나가, 나겠구나 하고 눌렀는데 소리가 안나 저도 소리가 안나 아, 이게 뭐지 내가 설정을 잘못했나 그래서 네이버에 폭풍 검색을 해봤어요 네. 이것도 제 실수예요 얘 이름은 뭐다? 미니 건반이 아니라 네. 미니 미디예요 네. 미디예요 미디! 미디가 뭔지 알아요? 미디... 모릅니다 아, 저도 미디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미디는 키보드처럼 쳤을 때 소리가 나는 악기가 아니라 그 미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컴퓨터로 작곡을 하거나 음악을 편곡하는 음... 컴퓨터로 없죠. 그럼 키보드로 할 수도 있어 그 프로그램을 조작할 때 네. 키보드를 쳐가지고 연, 연주를 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컴퓨터 화면에 음. 건반이 딱 뜨거든 음. 그걸 마우스 탁탁탁탁 클릭해가지고 연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연주가 될까요? 네. <웃음> <웃음> 안 되지 그래서 그 미디 프로그램을 쓸 때는 네. 이 건반을 연주용으로 같이 쓴대요. 뭐 같아요? 우리 게임 개발해봤잖아. 조이스틱. 조이스틱이었어. 얘는 악기가 아니라 네. 그 미디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조이스틱이에요. 얘 하나 가지고는 소리가 안 나. 그 미디 프로그램에서 건반을 세팅하고 또이 패드, 8개 패드도 누르면 어떤 사운드가 났는지 설정이 다 되더라고요. 근데 나는 이거를 조그만 키보드로 알았던 거야 요건 제 실수인데 이거를 소개한 그 알리 유튜버도 이게 미디가 소리가 안 난다는 걸 알았을까? 왜냐면 소개할 때 그랬거든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연주를 할수 있대 그런데 얘만 가지고는 연주가 안 되잖아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데 얘 가지고 연주를 하려면 노트북에 연결해 봤는데요 노트북 스피커는 작아 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요 제대로 소리 들으려면 앰프에다가 스피커를 연결해야 돼. 하...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소리는 안 납니다 소리는 안 납니다 <웃음> 이거 나눔이라도 해야 되나? 직접 필요하신 분께 난 필요가 없는데 어 괜찮은데요? 네. 그런 것들 놔뒀다가 여러분들 미디는 키보드가 아닙니다 소리 안나요 네 번째 제품 디붐 레트로 픽셀 아트의 디스플레이입니다 2022년 2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제품이 바로 얘예요 근데 나는 이 제품 쓰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본적 있나요? 아니요. 가장 많이 팔렸다는데? 어... 가장 많이 팔렸으면 몇만 개 팔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알리익스프레스인데? 이불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근데 왜난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요 <웃음> 제품은 해상도가 32 곱하기 32에요 옛날 오락실 게임 한 80년대 오락실 게임 느낌이 나고요 그럼에도 가격이 10만원에 가까이 하는 10만원 안팎의 고가의 제품이에요 해상도가 더 좋은 디스플레이보다 더 비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 디붐 픽셀 아트 디스플레이 구매하신 분 있나요?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가장 많이 팔렸다는데 누가 샀는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앱을 실행시키면 이용자들의 생태계가 조성돼 있어요 뭐 전문가들이 올린 그림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올린 그림도 있고 요 앱을 가지고 네.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까지 넣어가지고 올리고 음. 내걸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걸 다운받아가지고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네. 애한테 시켜봤는데 네.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더라니까 그림을 그려서 거북이 하나 올렸어요 요즘 애들은 빨라요, 빨라요. 여러분들도 직접 아트웍을 제작해서 업로드시킬 수 있고요 아, 물론 업로드시켜도 뭐준 거는 없나봐 이거 말고도 여기로 가볼까요? 스톱워치 스토버치. 시작 스톱워치에요 어마어마하게 큰불편함 스코어보드 예. 그리고 시계로도 쓸 수가 있어요 시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10만원이란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10만원 정도는 재미를 위해 가볍게 소비하고 즐길 수 있어 그러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돼요. 제품 괜찮습니다. 물론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릴 거예요. 뭐 이런 같은 또는 와 이렇게 재밌는 제품이 있다니 이렇게 두부리로 확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요건32 곱하기 30이고요. 64 곱하기 64 신제품이 나왔습니다. 그 신제품은 유튜브 구독자 현황판으로도 쓸수 있어요 딱! <웃음> 우리 사고 싶어 어떻게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판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어? 사고 싶어 <웃음> 예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아봤는데 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오 비싸다 20만원이면 그 샤오미 패드를 살 수가 있거든요 태블릿을 살수 있어 근데 이거 20만원 주고 나라면 살것 같아 회사 이름이 디붐인데 여기 연락해서 저희가 1년에 20개 정도 팔아 드릴게요 하면 물건 줄까? 아 왜? 1년에 100개는 절대 못 팔아 20개는 팔수 있겠다 여러분 이 디붐 디스플레이 구입하고 싶다면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럼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이 회사에 제가 연락 한번 해 볼게요 새로운 코너 MD용의 알리즈구리브 어떠셨나요? 어, 첫 시작인데 망친 거 같아 왜요? <웃음> 아, 오늘은 망쳤지만 그래도 네. 앞으로 꾸준히 유튜브에 소개되는 정체를 알수 없는 제품들 굉장히 사고 싶어지는 또는 여러분들이 알리익스프레스 막 이렇게 이렇게 구경 하다가 어 이거 뭐지 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끈 제품들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테스트하고 이렇게 리뷰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